봄 매물의 지적도상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전문 송산 토복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2차선 송산로와 140m 정도 거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예정지와는 약 1.3km 거리에 있는 콘크리트 현황 도로와 접해 있어서 화성시청에 문의한 결과 단독 주택이나 소매점 사무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목이 전으로 지금은 상수시설과 화장실 및 온수시설도 다 구비되어 가정집처럼 주거가능하게 하우스 안에 농막형 투룸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말 농장으로 농작물 경작하며 주거가 목적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실내 시설비만 6천만원 이상 투자된 농막형 하우스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주변에 공장이나 축사 등의 혐오시설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주위 부동산에서는 약 600평 정도의 평당 180만원으로 광고를 할 정도인데 이 물건은 400평인데 평당 110만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나온 매물입니다. 봄 매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 지목은 전으로 면적은 400평으로 평당 금액 110만원으로 4억 4천만원입니다. 이런 매물은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우선입니다. 실내 시설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 실고주가 가능한 곳인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현장 답사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남은 영상도 끝까지 감상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토지전문 송산토박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